다그 공간을 좀 가져와서 음, 네네. 다리가 있으면 첫 시작이 아니라 중간에 아, 끝부분 이음새, 연결된 분, 네. 연결된 부분 공사를 하고 있긴 있,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못 찾네 자꾸 뭔가 이제 균열이 가고 사고 위험이 높죠 뭔가 계속 어떤 안녕하세요 연수당입니다 선생님 <웃음> 저희가 네. 그 맨날 터 이렇게 보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가져온 터는 좀 다른 그 공간을 좀 가져와 봤어요 음, 네네. 뭐가 왔다 갔다 많이 해? 어떤 교통, 그러니까 차? 어 맞아요 맞아요 그런 곳을 가져와 봤어요 음. 다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 다리 어딘지 아세요? 본 적은 있는데 이름은 모르네 한 중간 지점에서 끝부분이에요? 다리가 있으면 첫 시작이 아니라 중간에서 끝부분 이음새 연결된 분 네. 예, 연결된 부분 그런데 계속 뭔가 손 손을 봐야 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여기는 차량을 통제할 수는 없는데 뭐 가능하다면 하루에 몇대 이렇게 제한 제한 걸려야 된다는 그런 거 해야 해야 된다 우리 옛날에 뭐야 어디 성수대가 무너진 적 있잖아요. 네. 아주 옛날에 아주 옛날에 아주 옛날에나. 그런 사고는 아니지만 어, 위험해요. 약간 이게 붕괴는 아닌데 왜 우리가 균열 간다고 하잖아 그래서 이게 어느 시점에 되면 너무 이게 무리가 된다면 무리가 되면 자꾸 뭔가 이제 균열이 가고 사고 위험이 높죠 무너져 내린다던가 그런 거예요 아니 무너져 내리진 않아 음. 무너져 내리진 않는데 뭔가 계속 어떤 공사를 하고 있긴 있는 거 같은데 왜못 찾네 어디가 잘못된 건지 원인을 위치를 이게 자꾸 보수공사? 보안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딱히 위치를 못 찾아요 근데 중간에서 끝부분인데 이게 뭐 전문가들이 가서 막 판단도 하고 할거 아니에요 근데 무너지진 않아요 무너지진 않는데 뭔가 이제 통제나 제안을 좀 걸긴 해야 돼 왜냐면 이게 계속 균열 가는 게 보이긴 하거든요 그럼 균열이 점점 아무래도 무, 계속 가중이 되면 그거를 진단하고 판단하고 사람들이 좀 공사를 하지 않아요? 손 보고 있지 않나 여기? 근데 학원은 있는데 그게 어, 이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어. 그러니까 이이 또... 이 전문가들이 이뭐 다리를 만든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설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엄한데 공사를 하고 있는 거 어, 거지. 이거 그러면은 그냥 두면은제2의그 성수대교처럼... 성수대교처럼은 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막 무너져 내린다고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근데 자꾸 균열이 가긴 해. 이 다리가 이름이 성산대교예요. 성산대교요? 네. 보수를 했는데도 거기가 이제 잘 되지 않는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아요. 잘 버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보수를 하는데도 있어서 핵심 포인트를 좀잘 찾아야지. 중간에서 끝이라면 어느 방향 중이면 왜 우리가 강북에서 강남이라 그러면 강남 쪽그그그 그, 그 부분? 음. 음 그쪽 라인으로 다리 건너면 다 강남이라고 생각하잖아 나는 그렇거든. <웃음> <웃음> 강북에서 다리 건너면 강남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 아. 그 기준으로 본다면 그쪽 아래쪽을 맞. 어 거. 아래쪽. <웃음> 왜냐면왜 균열이 간다고 해서 거기에만 치료할 게 아니라 그옆 부분도 봐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둘러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아직 그 주요 원인을 잘못 찾은 것 같아서 마르를 무너져서 막큰 사고가 나고 인명 피해가 나고 이런 건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아까 무리는 가는 건있지 계속 위험하다라기보다는 뭔가 불안한 거죠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선